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점의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프랭크 뮬러 시계이고요 프랭크 뮬러 시계인데 기본적으로 여성용 시계입니다 이 제품은 프랭크 뮬러 902 쿼츠 제품이고요 이 제품 또한 프랭크 뮬러 902 쿼츠 제품입니다 똑같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지만 외부를 보시면 그리고 베젤도 보시면 약간 다른데요 천천히 비교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을 먼저 보면 케이스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23mm이고요. 위에서부터 아래가 32mm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용이고요. 이렇게 핀 버클인데 핀 버클 또한 케이스를 포함해서 750. 프랭크 뮬러 마크가 있고요. 750인 제품입니다. 가죽 밴드의 750 제품. 그리고 또 다른 제품은 케이스의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23mm에 3 2 위에서부터 아래가 3 2이고요 18K의 와이골드에 이 핀버클은 다이아몬드가 왼쪽 오른쪽 4개씩 8개가 장식이 되어있고요 똑같이 써있습니다. 750 프랭크 뮬러의 로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품의 사이즈는 아주 똑같습니다. 하지만 외부가 약간 다른데요. 왼쪽은 그냥 와이골드로 되어있고 오른쪽은 볼륨컷 다이아몬드가 위아래 상하좌우 해서 모두 두 줄씩 장식이 되어있고요 보시다시피 이 러그에도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를 비교하면 이렇게 빛이 반짝거리는 쪽에 902가 있죠. 똑같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레퍼런스 넘버는 롱아일랜드 902QZ이고요. g q 왼쪽은 D가 없죠. 오른쪽은 D가 있습니다. D라는 뜻은 다이아몬드란 뜻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쪽은 다이아몬드가 없고 이쪽은 다이아몬드가 있는 제품입니다. 분홍색이 아주 예쁘고요. 먼저 다이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쪽에 다이얼을 보시면 왼쪽은 은색이고요. 오른쪽은 검은색입니다. 똑같은 폰트의 숫자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를 보시면 이쪽은 프랭크 뮬러라는 로고가 있죠. 크라운에도 그리고 이 뒤에도 똑같은 프랭크 뮬러라는 로고가 가운데에 장식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그 장식이 되어 있지 않고 기호세 분첩판처럼 무늬가 있습니다. 침과 분침은 아주 똑같고요. 색깔은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은 검은색 오른쪽은 파란색입니다. 다이얼은 밴드와 똑같이 오른쪽은 분홍색이고요. 왼쪽은 녹색의 실버 색깔입니다. 화이트 색깔. 레퍼런스 넘버는 같지만 약간의 스펙이 다른. 왼쪽은 약간 더 저렴하고요. 오른쪽은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좀더 비싼 제품입니다.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이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랭크 뮬러 두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